오늘 2월 21일 오후 1시 5분 36초에 이란 반다르 아바스에서 북서쪽으로 111km 지역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21.3km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발생한 이란 반다르 아바스 지역의 지진에 대하여 속보가 뜨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진의 규모도 크고 터키 대지진 지역과 가깝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곳 반다르 지역에서 작년 여름 7월 2일 새벽 4시와 6시경에 연속 두번의 규모 6.0의 강진이 2시간 간격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규모 6.0의 두번의 강진에 대하여 서방지역에서는 이란의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연속 두번의 강진이 발생할 당시의 상황이 근처 언덕과 트럭 에서 먼지가 올라왔으며 서방에서는 이 연속 강진들이 지하핵실험이었다는 강력한 증거 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지역 반다르에서는 재작년 2021년에도 규모 6.1과 6.5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으며 그때에도 지하핵 실험 주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중국 이란에 걸쳐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및 부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해외 전문가들은 그 사례로 북한 미사일과 이란 미사일 사이의 기술적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서방세계의 주장대로 2년 연속 이란에서 지하 핵실험을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북한의 핵실험도 곧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현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며 북한의 핵실험은 수많은 지진과 화산학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장소가 함경북도 길죽은 풍계리일 것이므로 이는 백두산, 대폭발과 연계될 수 있는 한반도 전체가 암흑으로 바뀔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인 것입니다.